구스마일 그 구독 이벤트 구독 알람 설정을 하시고 이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신 다음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하여 구글 기프트콘 15,000원권을 보내드립니다 하이구 반갑습니다 꽃밭 핸드릭슨 페스트 마저 깨볼 텐데요 우리 아트 디자이너 연홍양이 먼저 깼어요 좀 귀찮아서 미루고 있었다가 몇번지구는 짜증 나더라고 그 얘기 안 했는데 지금 깨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어떤 이유든 간에 안 깨신 분들 이 방법을 참고해 보세요 개꿀이던데? 그냥. 친구로 깰수 있어요 아 마시멜리가 참 좋고요 일단 템을 맹공 셋이죠 지금 맹공의 철벽 제수반으로 넘기는데 이거를 그죠 제수반이 나 이상하게 그걸로 하기 싫더라 이렇게 친구 중에서 지금 어 여기 있네요 아 60렙이네 아, 신헬브람을 자 이렇게 없으면 나갔다 다시 들어오세요 그러면 친구 목록이 바뀌어 있거든요 자, 뒤적뒤적 아 여기 있다 70렙 신헬브람 분 있으시네요 이러면 이제 꿀이지 자 2년까지 편성해주고 요리도 하나 먹겠습니다. 방어리 먹을게요. 너무 아파가지고 혹시 마신 죽으면 실패니까. 저도 반으로 그때 몇번 실패해 보고는 제가 이런데 막 반복하면서 시간 버리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직업도 여러 가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나중에 좀 세네 나오면 그냥 쉽게 깰수 있어 원래 이런 거뭐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거인 멀리 나오면 깰까 하다가 오늘 우리 연옥냥이 깨는 거 보고 야 나도 깬다 그러면 하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일단 마신 멜리 필살기가 와 진짜 박살내 부든데? 딜요 정도 만 오천, 턱 이만 천 정도. 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마시멜리꺼 좀 쓰면서 필살기 게이지를 빨리 좀 채워주고요 이거 진짜 악몽들 많으시죠? <웃음> 자 마시멜리 진 필살기 다섯 칸자 요렇게 일부러 디버프기를 아껴 둘게요 쏘레 와 쏘레 3만 들어간다 이거. 자, 마시멜리 필살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디버프 걸고 때려야 세배 데미지니까. 석화 걸고요. 필살기 때리고요. 그리고 필살기 게이지 하나 깎을게요. 점막 필살기 준비되어 있으니까. 석화에, 와우! 10만 4천. 야, 아프지? <웃음> 아니, 꽃밭이 이렇게 쉬운 데였어? 너무 밀었나, 내가? 지 미루고 계신 분들 한번 해보세요. 할만하네요. 제 필살기는 계속 못쓰게 해줘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할게요 필살기 한칸 깎으면서 마지막에. 제가 필살기 쓰는 순간 피곤해집니다. 피, 흡혈이 엄청나니까. 와, 죽일 뻔했네. 야, 야, 신헬브라마 진짜 세다, 너 아니, 얘왜 이렇게 불쌍해 보여, 핸드리스는? 근 무섭지, 지금. <웃음> 뭘로 죽여줄까? 야, 되게 힘이 남아도는데? 끝나겠죠? 어, 오케이. 야, 삼성, 삼성 접시 있었는데 접시 맞고 죽었으면 이거 와각 좋은데. 네, 일단 이 마시멜리가 막 때리는 게 되게 아팠던 것 같은데 길게 갈거 없이 더 뒤에 맞을 거 없이 그냥 빨리 그냥 죽여버리는 컨셉입니다. 예, 드디어 현재 끝판 대장이라 할수 있는 최종 형 형태 핸드릭슨입니다. 이만좀더 네, 단단하죠. 그러나 좀덜 아픈 것 같아. 아까 이 앞에 꽃밭 핸드릭슨보다. 자 이번에는 멜리오다스를 단장을 데려왔습니다 단장 어, 맹공의 철벽 세팅 단장 아까 마신 멜리 입었던 거 그대로 빼다가 입혔어요 일단 또 초록색이고 해서 단장 멜리가 파란색인 마지막 마신 펜드릭슨에게딜잘 들어갑니다 어 회복 불가 걸고 좀마 진짜 자 요거 합치고요 예, 필살기 게이지 채울게요 예, 필살기 잘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복 불가지만 어4 0 0 0 떴어 전체기, 어, 전체기 좀, 좀 맞으면 한것 한 같아 어우 1인기가 엘리 죽을뻔 자 우리 엘리 개성 좋죠 예. 그 와중에 또 피를 좀 채워놓고 필살기 견제 꼭 해야 되는 타이밍이군요 와카루카 어우 우 좋아요 쏘레까지 좋습니다 친구 신헬브람 쓰는 게 진짜 어? 어, 엘리, 이렇게 퇴장하고요. 슬레이더, 필살기 준비돼 있어서 필살기 견제해주고. 한꺼번에 두칸 깎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꽉 찼을 때한 칸씩만 깎으세요. 저 1인기 옵니다. 어, 야, 우리 헬브람. 친구 헬브람 잘 쓰세요. 에이, 진짜 핵심이 오히려 거기 있네. 친구 헬브람. 필살기 게이지 한칸 깎아주고, 우리 필살기들 간다. 펑 오, 만팔천밖에 안 떠. 제가좀 단단해, 진짜. 3만 1와 단점! 단점! 야 큰일났다 큰일났다 자 이번에 필살기 견제를 못하네요 와 이거 견제만 잘 풀리면 가볍게 잡을 것 같은데 안 나왔어요 카드가 없어요 큰일났다 맞는 것도 맞는 건데 제가 피를 채우잖아 또 그러면 뭐 이렇게 카드가 좀안 풀렸을 때는 뭐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되죠 와우 야 우리 신헬브랑 그걸 또 견디네 필살기 게이지 한칸 깎는 게 있지만 미리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한칸 깎아 놔봤자 다음에 세 칸을 채워 버리잖아 그러면 근데 제가 꽉 찼을 때 필살기 쓰려고 할때한칸 깎으면 지가 이렇게 아, 이해 가시죠? 야, 이거 조금 핀치다. 필살기 게이지 견제하기도 힘들어졌고. 아우! 죽이지 마, 봐봐. 야, 형 간다. 아, 우리 그래도 슬레이더 필살기 한번 쓰고 죽네요. 잠깐만 여기서 선택 잘 해야 된다. 이게 인챈트 헬브레이즈로 죽을 것인가 안 죽을 것인가인데. 야, 어차피 제 공격 스킬이지, 다음. 안 죽을 것 같거든요. 오, 2만 3천 밖에 안 떠요? 어, 쳐봐, 임마. 그래, 그러겠지. 쳐봐! 야, 우리 단장 삼성 반격이다! 와! 와, 야, 11만 구천이 돼. 아 와. 와. 야 애니메이션 반영 실화냐? 이게 이게 또무슨마일이또이큰 그림 을 그리네. 애니메이션처럼 예 애니 애니 일기 끝날 때 우리 어 리벤지 카운터로 전반 난리부잖아 근데 야딱 진짜 우리 단장이 오마이 야 이렇게 와. 여러분들도 이거 아직 안 하신 분들 있으면 아마도 이거, 이거 하다가 한몇 시간 날리셨던 분들 저도 그랬지만 아마 바쁜 직장인 분들이나 바쁜 학생분들은 한, 한두 시간 날리다가 아, 일단 안, 안할란다고 접어놨을 거예요. 제가 딱 그랬고. 근데 지금 해보니까 너무 쉬워요. 뭐 좋은 뭐신 헬브라미 친구들도 많이 세지셨고 마시멜리도 있고 해가지고 되게 쉽게 깰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안 하신 분들 이 부분 마무리 지읍시다. 구! Bye.